이거 뭔가 무서운 거잖아 <웃음> 이거 진짜 전기 통하는 건데 그러게. 그래. 오 이건 뭐야? 오, 오 딱지 음. 이건 뭐야? 이거 왜 있어? 음. 이거 음. 뭐야? 이거 진짜 뻥이야 음. 아 이거 뺏어 이거다 뒤집어가지고 이거 음. 이렇게 되는지 음. 안되돼 뻔하네 음. 뻔해, 뻔해. <웃음> 어, 저 재기차기였네 아울렛, 약간 이게 스킬이 필넷 <웃음> 이거... 이게이 이거... 이거... 이 이거... 하면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너무 작은데, 나또 같이 생겼는데. 아, 음. 아, 아! 글,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 아, 아! 아, 아! 아, 아! 업이 아, 나. 너가.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기야 하면 아프잖아. 안아프아아아답 아답자. 아 아답자. 아 아답자. 아답자. 아답자. 아답자. 아아이 지금 읽시죠 에너클락! 다시 할까요? 네나 아, 원투컨에 가는할 뻔했어 응 <웃음> 뭔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땅 따먹기를 해볼 건데요 네, 땅, <웃음> 땅 따먹기 <웃음>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네. 이기는 겁니다 네. 와이 게임을 아니요. 모르시는 분 있나요? <웃음> 없습니다 다, 다 알죠 벌칙은 어떤 건가요? 벌칙 어떤 건가요? 벌칙? 벌칙? 이번에 꼬이 등 벌칙이네 벌칙? <웃음> 진짜. 에이 번지 점프나요? 어 저거 가고 돼요. 싶어요. 어 저거 싶어요. 가고 싶어요. 저, 저 상관 없습니다. 저 가서 네. 이번엔 도전해 볼게요. 제발 이상한 제발 그런 말하지 마시다. 저희 미국으로 갈까요 번지 뛰러 네. 그 200m 거의 와, <웃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데... 오! 파란색. 오! 어, 야 둘은 뭐야? 설마? 오 오! 파란색. 여기서 와야. 키키리 뭐, 저기 불이 어, 어, 서야죠 어, 초반 어, 공이지기를 됐네. 예, 강아지지. 어, 저... 저... 와이 냄새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싫은 너무 싫은데? 싫은데? 이러면 야, 이러면 너무 싫은데? 싫은데? 야, 너무, 싫은데? 싫은데? 야, 너무 우와, 싫은데? 냄새 싫은데? 너무 좋은데? 약간 아, 축제. 시원상이네. 네, 아무튼 이렇게 형방 팀이 세 팀인데요. 제이 형, 선우 형, 희승이 형 이렇게 한 팀. 그리고 성훈이 형, 제이크 형한 팀. 니키랑 제가 한 팀입니다. 네. 저희 막내줄로 갑시다. 저희 막내줘예요. 오, 그렇네. 나랑 너는 뭐냐? 우리는 더 베스트죠. 아, 정인 뭐죠? 뭐 저희는 조한명이 없는데. 저희는 없어요. 저희 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선한조합니 전주, 아, 그 어. 와우. 저희가 세명이니까 먼저 까요 저희가 먼저. 예? 네? 저희가 먼저, 네? 저희가 먼저. 아, 이거 말 잡는 거있나요 이거 순서대로 있을까요? 없는 거죠. 아, 그러면 갈배 할까요? 상관없어. 갈배부. 그래, 배부. 안진 거가 갈배 나이상이 운이 좋거든요. 나이상이 운이 좋거든요. 가위바위보 승선은 상관없어요. 그선은 1, 2, 3. 2, 3. 저희가 삼. 먼저 할게. 오케이, 에나. 이픈! 이, 네. 오케이. 이, 마트. 마트. 이 마트. 마트. 갑자기? 왜? 에나이픈이라고 했는데? 에너클락도 아니고 에나이픈? 에나에나이 클락. 나이픈 에나이픈. 오케이오케이픈 에나이픈. 에나이픈. 에나이 렛츠고! 첫 번째 Game Star 납기다.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주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에 뭐, 아무나 돌리세요. 지금 뭐, 뭐, 뭐, <웃음> 퀄리티가 너는. <웃음> 야 선우가 어, 선우가 돌. 오케이. 선우가 해주세요 선우. 오케이. 이거 막 그냥 두, 해도 돼요? 그냥, 사람만. 그냥 두, 해도 돼요? 에 등지셔요. 아 등지면 안 돼. 그리고 선우가 운이 진짜 좋아.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가자 선우야. <웃음> 이거 그러니까 앞에 구멍이 있으니까 어, 어 그럼 너무 어려운데요? 아유. 그게 가능해요? 아홉 야 나이스 <웃음> 뭐예요? 감독님과 한개한개한개둘셋네 <웃음> <웃음> <하나, 웃음> <웃음> 성공입니다 오. 오케이 와. 아니 해야지 해야지 와이스었다 감사합니다 하나요? 하나, 하나, 선택, 하나, 선택. 한, 선택. <웃음> 이게 맛있어 아 하나요? 하나, 하나한명당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 그냥 하나예요? 아 이거 그냥 하나? <웃음> 한명다 하나 한명다 하나 아니에요? 이거 콩, 콩 하나가 아, 일곱 명이자 나눠 먹는데 그거하나라 하나고요? 저한 대씩 먹자 저저저아 깜짝이야 <웃음> 아이거나지안 이거 <웃음> <이거 웃음> 됐다 저 이거 나눠 먹고 나이프 주셔야는데한 명이 끝나나요? 제발 아아! 아, 어, 저나가 nome한 오. 와, 오 c r i t 느낌 있다, 있다. 아, 고래가 좋아, 좋아. 좋아. 아, 안, 안 좋아 좋아 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은. 좋은 좋아 고래 고래 흐라 Nissan duro Max 슈퍼 샥 s c a n 고래 오오오 고래가 좋아 좋아 감 bite 잘만 k y e w i r e r a l e s o n y a r o i e a 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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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썬치... 어? 뭐야? 아니야. 그거 다 먹어야 돼? 그게 미션이야? 허니버터 <웃음> 다 먹어야 돼... 허니콤보 다 먹어야 돼 그게... 허니버터 팁이 아니야? 허니버터 버튼. 허니콤보 어, 아, 다 먹어야 돼? 그게 미션이야? 허니버터 팁이 아니야? 다 먹어야 돼? 아저못 말아가지고... 나도 몰라 나 아, 먹어야겠다 저 거짓말 탐지기가 조금 무서운데요? 아, 아 그니까요 <웃음> 근데 그거 무조건 두 번째 사람이 걸린대 나 거짓말 밖에 안 하는데